네, 안녕하세요. 어, 지금 보시는 오토바이는 MBIS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BI, MBGo 앱하고 연동을 하는데요. 어, 먼저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시동을 걸면 그 시동이 걸릴 때 사운드와 함께 이렇게 대시보드에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P라고 써있는 버튼인데,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 P 버튼을 누르면 그 파킹 모드라고 해서 이렇게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시 주행을 하고 싶으면 P 버튼을 누르고 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모드를 이제 바꿀 소트. 수 있는데 저희 MBI S 모 어,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습니다 소트. 이 버튼을 두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대시보드의 이 주행 모드가 바뀝니다 소트. 저, 소트. 어, MBI 그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어, 시속 19km 이하로 가면 이런, 이런 사운드가 함께 같이 나오는데 네, 네. 그리고 어, 여기 보면은 그 모드를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에코라고 써 있는 이, 이 모드를 누르면 이로 바뀌고 드라이브를 누르면 뒤로 바뀌고 스포츠. 네, 스포츠로 이렇게 바뀌죠. 어, 그다음은 EBS 레벨인데요. EBS는 이 하이를 누르면 어, 그만큼 더 회생 제동을 해서 에너지를 이제 더 많이 회수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미들, 면 중간 정도 그리고 로우 최저도 이 에너지 회수를 하고. 다음, 음, 다음 이제 모드는. 모터 락하고 오프 모드입니다 이제 모터를 락하면 이제 ON을 누르게 되면 어 아무리 어 P모드를 눌러서 P를 눌러서 E 즉 주행 가능 모드로 이렇게 전환을 해도 주행이 안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것을 OFF로 바꾸면 어그 다음은 이제 주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30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이그 주행 정지 모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그런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주행이 되는데, 어, 로우 스피드 온을 이제 누르게 되면 그 19km, 시속 19km 이하로 이제 될 때는 이런 저속주행 사운드가 발생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오프로 바꾸면 어, 그 사운드가 사라집니다 지금 이제 1 2 k 로뭐5 k 로 6키로 저속으로 달리는데도 사운드가 안나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다시 턴 이제 오늘 누르면 내 네,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전교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런 저속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고속 주행으로 특히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어,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를 넣는게 매우 안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해놨고 그 다음은 이제 어, 블루투스 기능인데요 어, 블루투스 같은 경우는 어, 여기서 이제 핸드폰에 이제 블루투스 기능을 이제 켜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벌써 연결이 되어 있는데 먼저 해제를 해놓고 어, 이 중에서 MBI 3656856016이라고 써있는 건데, 이거를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결이 됐죠. 여기서 이제 음악을 한번 켜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네. 이제 음악이 지금 이 오토바이 블루투스와 연결이 돼서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륨을 키우면 더 커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주행을 할때 어 이렇게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사운드에 우선 이렇게 더 우선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 오토바이에서 발생하는 사운드가 먼저 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음악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외에 이제 발생하는 사운드가 없으면 음악이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네, 그리고 어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어 앱, 앱의 앱 기능을 보면 어, 여기 로우스피드 온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프를 해놓으면 어, 주행하는 중에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음악을 좀좀더 듣고 싶어하는 분들을 위한 어, 편의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오토바이 이제 후진 기능인데 이렇게 후진할 때는 오토바이의 후진 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MBIS 였습니다.